왕복 2시간 반거리를 장보러 왔다 꼭 이런 큰 마트에 오면 필요없는 물건도 구매한다 20kg 쌀 이것도 필요없는건데 안먹는 쌀왜사니 싸고 맛있는 못먹는 것들 종류도 참 많구나 바나나는 아침 탄수화물 섭취용으로 가끔 먹는다. 영양정보, 당류 0, 탄수화물 0, 산다. 탄수화물 3g, 단백질 비중이 커서 양호한 음식. 오늘의 목적은 고기다. 가격대비 싸고 맛있는 미국산. 토마호크. 치팅데이는 이거 먹을 생각이다. 생 오메가3 산다. 치즈류도 성분표 좋은 편이다. 탄수화물 5, 당류 0 산다. 요리할 때 필요하다. 얼음차에 홀짝홀짝 먹고 싶다. 두번 가자. 냉동 야채. 그냥 한줌에억때려넣고 굽거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 먹기 간편하고 냉동치고 신선하다. 그럼 사야지. 요즘 닭가슴살 먹어보는 중이다. 닭가슴살도 양념 많은 제품은 확인 필수다.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팔면서 당류 많은 쉐이크 조심해라. 쉐이크가 아니고 페이크다. 살더 찐다. 같은 닭가슴살도 회사마다 당류가 다르다. 1g 정도는 사실 상관없다. 하지만 한두 번 정도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당류 5g, 10g 습간처럼 처먹고 있는 날에 발견할 수 있다. 100kg 이하라고? 자연스럽게 입고 나간다. 이런 건 아무리 작아도 삼겹살보다 살 찐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딴 거 없다. 그냥 찐다. d t m n o t h g e t h y o a i e n g t g o w s h a o o n t s h me down s o n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